한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되었는데요 야간주행시 어두운 주행환경으로 인해 LED 헤드램프와 안개등을 시공한 케이스입니다 꺼줘야죠 멀티폰전 스위치도 안개등이 없는 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로 바꾸면서 테일램프도 같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LED 사양은 면발광이 자리적게 되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는데요 타 차종과 비교해 준비된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AHLS 사양 LED 헤드램프입니다. 사고 센서에 따라 상, 하로 조사각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방식입니다. 오토 레벨링 센서의 모습입니다. 할로겐에서 HID나 LED를 변경시 오토 레벨링 센서를 꼭 달아줘야 하는데요. 이게 있어야 검수 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LED 헤드램프로 교체 시 정선박스도 필수로 교체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동일해보여도 할로겐 사양에선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 때문이죠. 안개등과 멀티펑션 스위치의 모습입니다. 코나는 순정사양에선 할로겐 안개등만 나와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멀티펑션 스위치도 안개등 사용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계기판 점등까지 완벽하게 지원되고요. 안개등을 장착하기 위해선 범퍼 하단 가니쉬를 교체 합니다. 기존 가니쉬는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ED 테 램프의 모습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모두 교체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해 안전하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 센터를 탈거해 쇼트를 방지해줍니다. 우측 후륜을 탈거합니다. 오토 레벨링 센서를 장착합니다. 코너의 경우 고정할 위치가 정해져있어 조금은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볼게이트 튜브로 감싸 외부 이물질이나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배선은 앞좌석까지 빼줘야 하는데요. 두금 테이퍼로 테이핑한 후 순정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하였습니다. 탈거했던 우측 푸른을 장착합니다. 토크 체결해 주고요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안개등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훨씬 멋진 외관을 자랑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합니다. 깨고 후 마킹을 해 장착시 조형각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커버볼트에 나사 폴린 방지를 도포한 후 손으로 살살 돌려주고요. 토크랜치를 이용해 토크체결합니다. 기존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의 헤드램프입니다. 다른 차종과 비교해 외관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와 함께 로빈 보조가 생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할로겐에서 LED를 변경시 커넥터가 맞지 않는데요. LED 사양으로 컨버전해줍니다. 납땜과 수축 튜브, 그리고 콜게즈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2중 3중으로 튼튼하게 마감하였고요 안개등 배선 또한 라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하였고요 LED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탈거했던 프론트 정션 박스를 교체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의 정션 박스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차이점이 전혀 없는데요. 하지만 할로겐 사양 정션 박스는 LED 헤드램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줘야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다. 신품 정션 박스로 장착합니다. 이제 테일램프 차례입니다. 탈거전 주변을 꼼꼼히 마스킹합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테일램프를 교체합니다. 상단은 LED, 하단은 할로겐 사양 테일램프입니다. 이제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파라미터 세팅 및 영통 설정을 진행합니다 고장 코드 여부도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야외로 나가 시인성을 확인해볼까요? 야간 및 악천후시 훨씬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멀티펑션 스위치도 안개등 사용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미등 이상에서 작동하게 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에 안개등 온오프 표시도 잘 되고요. 그리고 안개등 장착이었습니다. 장설명하에 있는 정보를 통해.